안녕하세요 벽리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오기가 서서히 꽃피는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어, 그 시기를 조금 놓쳐버려서 활짝 피는 모습까지 촬영을 하지를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 제옥이는 낮에는 꽃을 피웠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오므라든답니다 그리고 낮에라도 날씨가 흐리면 꽃을 피우지 않아요 반 틈쯤 피웠다가 다시 오므라드는 그런 과정을 겪는답니다 진짜는 저렇게 피어있는 저 꽃이랍니다